자 여기가 강화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이고요 고인돌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구려 대망리지 연계소문의 유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 결국은 시루봉 고려산 시루봉이라고 하는데 시루메산이라고 돼 있었죠 거기에서 연개소문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면은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문화 관광 해설해 주는 곳도 있고요. 저쪽 쪽에 진달래꽃 축제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쭉 보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. 고인돌 주차장입니다. 저 앞에 거대한 고인돌이 있습니다. 현재 강화 부근리 지성묘 근처에 지금 있고요. 지성묘 그는 저 앞에 저기 있습니다 어, 엄청나게 큰 돌이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여기 15라고 저기 적혀있고요 어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, 반듯하게 자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좁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돌을 세워놨어요 아마 여기가 고인돌 무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가운데 뻥 뚫렸어요 잔디만 있고 저 앞에 큰 돌멩이 있고 지석묘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산책로이고 연계소문에 흔적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, 저쪽에 여기 고려산 증상이 있습니다 아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해서 백년사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시름의산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. 아마 여기 였는 이쪽이 시름의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 강화부근리지성묘하고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. 강화부근리지성묘는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유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 엄청나게 큽니다. 두개의 돌이 밑에 받치고 위에 엄청나게 큰 돌이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네요 가운데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저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청동기 시대 때니까 벌써 지금으로도 한한 한 200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